만 세번째 리뷰, 짠! 털빙, 딸기, 트리, 털빙! 슈그 옆에는 리뷰도 아줄 트위클입니다. 안녕하세요, 트위클입니다. 근이근이입니다. 안녕하세요, 근이근이입니다. 먼저 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봐야될것 같아요. 응. 녹차 향은 있는데, 그 씁쓸한 맛은 부족한 것 같네요. 얘네를 같이 먹어야 제일 맛있다고, 이 휘핑까지 해서 휘핑도 올려서 드세요. 아, 어? 진짜? 어, 너무 <웃음> 야박한 거아니요 딸기가 다 맛있다 딸기가 맛있다 음변맛안에도 음, 음. 딸기가 있어 이 밑에도 어디, 아, 어디? 아, 아, 딸기 음? 시럽이구나 헐 음. 아. 클라이 반 딸기랑 같이 먹으면 녹차 아이스크림 맛은 잘안 나는 거 같아 음, 딸기 이, 맛이 맛있다 조합이 맛있어서 네. 그런 거 같진 않거든요 좋은 딸기를 잘었네왜 <웃음> <썼네. 웃음> 먹어도 이렇게 먹었냐? <웃음> 쓰러지지 않는 게 대단한데?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 여기서 돌리면 세대풀이 됐어요 <웃음> <웃음> 크리스마스 시즌 에 너무 잘 감성을 잘 묻어낸 것 같아요. 근데 맛은 이전부터 딸기 설빙 많이 먹어 왔었잖아요. 그 맛이랑 그렇게 크게 다박 없는 것 같아요. 우유 얼음 부분보다 딸기가 좀 부족한 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끝까지 맛의 밸런스를 맞추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녹차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으면은 나름의 녹차 맛이 나고 좀 부드럽고 그래서 저는 사실 괜찮아요. 가격 대비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설빙 오면은 그래도 아마 꾸준히 이걸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오 재구매. 의사가 있다, 있다. 어. 이렇게 딸기 빙수랑 녹차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음... 생각을 나는 했어요 조금 음...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음... 들었어요. 이 가격 대비에 음... 비해서. 여러분, 메리 크리스마스! <웃음> 연말 분위기가 음... 나는 것 같아요. 녹차 아이스크림이 나무 잖아 응. 음. 그렇구나. <웃음> 실패. 실패. <웃음> 아 죄송합니다. 뭐왜안 어, 시르세요? 안 시려. 아 그래? 니가 <웃음> 튼튼하네 응 음, 목이 메이네 그니그니 트니 트니 음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맛은 그것만 빼면 뭐 좀.. 갑자기 머리가 아르졌어 <웃음> 침착해 침착해 큰일났 큰일났어 갑자기 그니그니 많이 힘이 드니드니 드니. 그니그니 이제 집에 가니가니? <웃음> 어야 yeah. 이거 그거 같은데 지금. 모래성 무너뜨리는 게임. 이거 봐봐. 쓰려는 어. 사람이 갑자기. 어, 지금 <웃음> 무너뜨리면 지금 모래성 무너뜨리기 세면?